A1부터 G1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 굴림체 글자를 적어 주시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래야 글꼴이 바뀝니다 글자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D4부터 D10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F4부터 F10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을 때는 샵, 콤마 샵, 샵 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클릭하시고 콤마를 하나 넣어주시면 끝에 세 자리를 지워줍니다. 그 다음 천원이라는 글자를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천원 쌍따옴표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크액 단위가 작아서 콤마가 안나오는데 더블클릭해서 숫자를 키워주시면 콤마가 나오게 됩니다. 되돌리기로 원본값을 살려주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값이 있다고 할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샵 콤마 샵샵 제로를 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 근데 890이라는 숫자를 잘라버리고 123456 7을 반올림 되니까 1234568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 세자리 숫자를 반올림 시키고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콤마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의 맨 뒷자리에 콤마를 적어주시면 반올림이 돼서 568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나는 1000원 단위로 표현할 게 아니라 천원, 만원, 십만원, 백만원 단위로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콤마를 하나 더 적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끝에다가 콤마를 하나 더 적겠습니다. 그러면 세자리씩 세자리씩 글자가 지워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1235인데 다시 콤마를 찍으면 이제 1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큰돈 단위를 쓸 때는 이렇게 콤마를 써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a3부터 g3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a4부터 c10까지 범위 씌우시고 e4부터 e9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G4부터 G9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가로 가운데 맞춤이고 위에 있는 가운데 맞춤은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위쪽 가운데 아래쪽이라서 세로 맞춤이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라서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A3부터 g 3 영역을 블럭 씌워주시고 셀 스타일을 60% 강조색 4로 하겠습니다. 홈탭에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시고 60% 강조색 4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 60% 강조색 4 한칸 띄우고 2니까 얘 아닙니다 60% 강조색 4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A4부터 G9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영역에 이름을 줄 때는 왼쪽에 보시면 이름 상자라고 있습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판매현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판매현황을 쓰시고 엔터를 쳐 주셔야 됩니다 A3부터 G10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E10셀과 G10셀을 선택해주겠습니다. 클릭, 컨트롤키 누르고 클릭,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 두개를 클릭해주시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을 풀기 전에 먼저 모두 함수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모두 함수는 는 m o 더블 클릭해 주시고 넘버가 피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수죠 저희는 차량 번호를 쓸거고요 콤마 디바이저는 제수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아니면 홀수인거죠. 2를 적어주시고 가로 닫겠습니다. 엔터치면 짝수는 나머지가 0이 나오고 홀수는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짝수는 0, 홀수는 1, 짝수는 0, 홀수는 1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1이 맞는지 틀린지 조건식을 만들 겁니다 조건식은 참 거짓이 나오는 거죠 참 거짓이 나오게 하려면 맨 뒤에다가 는 2로 나눠서 0으로 떨어졌느냐 0을 적어 주시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됐으면 참이 될 거고 나머지가 1이 됐으면 거짓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밑으로 내려 주시면 참 거짓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까지 풀수 있으면 조건부서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건부서식의 범위는 차량 번호를 절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차량 번호는 여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범위를 A5셀부터 K16셀까지 씌워주시고 홈탭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 빈칸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는을 적어주시고 MOD라고 적습니다. 가로 여시고 피재수를 적는다 그랬죠. 차량번호를 나눌거니까 차량번호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짝수인지 알아보려면 2로 나눠야 되죠. 가로 닫으시고 는0 적으시면 나머지가 0이면 이건 짝수라는 소리죠. t r u e 가 되면 짝수니까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고 나머지가 1이라서 0이 아니면 서식을 적용 안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a5가 $a, $5가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7570이라는 얘는 짝수죠. 짝수를 가지고 서식을 지정합니다. 짝수니까 한줄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채우기 탭에 노랑을 적용해주면 한줄이 노란색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한칸을 내려와서 이줄을 적용할건데 검사는 뭐가지고 하냐면 A5셀을 가지고 검사합니다 짝수니까 여기는 홀수지만 여기가 노란색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A5셀이 A6셀로 변해야 되는데 달라5 때문에 5가 6으로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셀이 첫번째 셀이 짝수니까 다 노란 줄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모든 셀이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범위를 똑같이 씌워 주시고 조건부 서식을 누릅니다 그 다음 규칙 관리를 클릭합니다 이제 수식을 클릭해 주시고 규칙 편집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작업했던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A는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옆으로 못 건너갑니다. B로 못 바뀌는 거죠. 그 다음 5는 달러가 없으니까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짝수니까 노란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A6셀에 홀수 값이니까 적용이 안 돼서 노란색 없이 그냥 흰색으로 나옵니다. 다시 밑에 내려가면 짝수니까 노란 줄, 내려가면 홀수니까 흰색. 그렇게 계속 적용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확인. 확인. 그래서 홀수는 색깔 적용이 노란색이 안 되고, 짝수는 노란색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작업 4를 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니까 필터의 조건을 따로 적어 줘야 됩니다. 조건은 A14부터 I16까지 범위 안에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출 수량이 매출 수량 평균 이상이며 차월, 이월이 50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매출수량 그리고 차월, 이월을 복사하겠습니다. 클릭,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 컨트롤 C를 누르시고 A14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매출수량이 평균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문제부터 풀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저희가 평균 이상이라고 했는데 평균은 average로 구하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 av erage average 적어주시고 가로열고 매출 수량의 범위를 씌우고 여기가 적용이 안 되죠. 이게 함수로 인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는 에버리지는 는 에버리지라고 적으면 함수로 인식되는데 크다 기호가 붙어버리면 이제 는 수식의 는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억지로 매출 수량의 범위를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강제로 적어보겠습니다. F4셀 콜론 F12셀까지 가로 닫아주고 엔터 쳐도 얘는 값도 구해지지도 않고 실제로 필터링도 안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하시고 목록 범위는 지우시고 이 표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의 범위는 매출수량이 평균 이상인 거. 복사위치는 A18세를 찍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average가 수식으로 계산값을 못 구하니까 이렇게 아무 값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average를 구해서 값을 적어보겠습니다. 는 에버리지 매출수량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평균은 1028이네요. 그래서 에버리지 대신에 1028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 여기 보시면 18이라는 행번호가 있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하시고 A3부터 I12까지 범위가 맞죠? 그 다음 조건의 범위는 A14부터 A15까지 그대로 쓰시면 되죠? 복사 위치는 A18세를 찍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수량이 1028이 넘는 이상이 되는 값들은 모두 구해졌습니다 이제 숫자로 쓰면 이걸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a 버리지 라는 함수를 쓰면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함수는 는 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보시면 크거나 같다로 시작해서 크다 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함수로 인식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함수로 인식되게 만들어 주시려면 맨 앞자리에 는을 써 주셔야 됩니다 는 그리고 1028 대신에 av를 적어 주겠습니다 av 그러면 a 버리지가 이제 생성이 되죠 더블클릭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이상 이면이 된거죠 이제 엔터를 치시면 수식을 변경하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을 구할 때는 함수는 는 으로 시작하지만 는 다음에는 함수 이름이 바로 와야 됩니다 는 다음에 크다가 있는 겁니다 이 크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다 같다 이거 두 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 이름 앞에는 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늠만 남기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늠만 남기면 이상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닫기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고 크다 앞에 매출수량의 첫번째 값을 찍어줍니다 매출수량의 첫번째 값을 찍어주면 이제 얘는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F4셀이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냐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줄에는 자동으로 F5로 바뀝니다 크거나 같냐 다시 F6셀로 바뀌어서 크거나 같냐 해서 F4가 자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범위를 F4부터 F12까지의 값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F4의 값이 평균값인 1028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나왔죠. 이제 True가 나왔으면, 참이 나왔으면 다시 하나 외워야 될게 있습니다 엑셀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뭐 외워야지 어쩔 순 없습니다 엑셀에서는 고급필터의 조건값이 true나 false가 나오면 필드명이 일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 거짓이 안 나오면 무조건 필드명은 일치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출 수량이 1 0 이상 인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1 0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얘는 참 거짓이 아니죠 근데 제가 매출 수량을 매출 수량으로 오타를 내보겠습니다 그럼 오타가 났죠 그리고 여기 값은 지우고 범위를 씌워서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A3부터 I12까지 맞죠. 조건 범위는 A14부터 A15까지 맞죠. 복사 위치는 A18로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매출 수랑으로 오타가 나니까 아무것도 못 구하죠. 그래서 참 거짓으로 안나오는 조건값이 참 거짓이 안나오면 무조건 이 필드명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으로 쓰지 말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험 칠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를 A18 확인해주시면 매출 수량이 1000 이상인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아까 저희가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겠습니다 참 거짓으로 나오는 건 이름이 같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는 크거나 같다 바로 하시지 마시고 일단 매출 수량을 하나 찍어 주시고 크거나 같다 AV a 버리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매출 수량의 범위를 씌우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럼 이제 true가 나왔죠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18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참 거짓이 나온 값은 이름이 일치하면 값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참 거짓이 아닌 거랑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수량에 공백을 하나 띄워 주겠습니다 공백이 하나만 있어도 서로 이름이 다른 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 주시고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18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값을 제대로 구해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꼭 외워야 됩니다. 시험치기 전에 함수는 는으로 꼭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크거나 같는 크거나 같다 a 버리지를 적어버리면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셀 주소를 하나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는 다음에 셀 주소를 적어 주시고 이셀 주소는 범위의 첫 번째 값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함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는 다음에 함수 되셨죠 그러면 얘는 true나 false 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필드 명이 절대로 일치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실 때는 굳이 뭐 매출 수량을 복사해 가지고 이름을 바꾼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아니면 조건 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조건 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치실 때는 어참 거짓이라고 결과값이 나왔다 그러면 필드 명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건 이라고 적어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드 명이 일치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차월 2월이50 이하라 그랬죠 그러면 차월 이열 밑에 작거나 같다 50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은 줄이면 평균 이상이며 50 이하인 게 됩니다. 근데 다른 줄에 적어주시면 평균 이상이거나 50 이하인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줄에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범위 씌워서 삭제해 주시고 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이제 조건이 추가 됐죠 이렇게 씌워 줍니다 a 14 부터 b 15까지 복사 위치는 a 18 셀을 찍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되셨죠 여기에 테두리 선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조건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홈탭에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넣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건식이 동작할 수 있게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소속 부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사원 코드의 세 번째 자리가 소속 부서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는 미드를 쓰시면 됩니다 M, i, mid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는 가져올 글자가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사원 코드를 클릭해 주시고 콤마 스타트 넘은 시작 위치를 말합니다. a라는 글자를 가져올 거면 1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빼기를 가져오실 거면 2라고 적으면 됩니다. 세 번째 있는 글자인 숫자인 세 번째 있는 숫자인 1을 가져오고 싶으면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저희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 1을 가져올 거니까 3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콤마, 넘차 수는 가져올 글자 수를 말합니다. 내가 세 번째 있는 1부터 가져올 건데 1이라고 적으면 1만 가져올 거고 2라고 적으면 10 해서 두개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3이라고 적으면 101해서 세 글자를 가져옵니다. 저희는 한 글자만 가져올 거니까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쳐서 세 번째 있는 숫자를 정확하게 가져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글자가 3이네요 3 제대로 가져왔고 세번째 글자가 2인데 2 정확하게 가져왔죠 이제는 가져온 글자가 1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인지 비교할 때 저희들이 1에 풀때 한번 외워달라고 부탁드렸었죠 left, mid, right는 전부 결과값을 숫자여도 문자로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는 는 1로 비교하면 결과값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부 거짓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적으시면 안되고 쌍따옴표 1 쌍따옴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엔터치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인거는 true가 되죠 이제 true, 가 정확하게 구해졌으면 if문을 쓸수 있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조건식이 참거짓을 완벽하게 작성됐으니까 콤마 찍어주시고 참이면 1이면 개발이니까 쌍따옴표 개발을 적어줍니다 쌍따옴표 콤마 개발이 아니면 홍보나 무역인데 무역을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무역 쌍따옴표 가로를 닫아서 이품문을 완성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이품문 전체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해주시고 무역만 블럭을 씌워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1을 2로 바꿔주시고 개발을 홍보로 바꿔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겠습니다. .kr을 골뱅이상공.kr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는 pr 프로퍼 함수에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그 다음은 리플레이스를 적어 보겠습니다 RE 리플레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텍스트의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될것 같죠 그래서 실제 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리플레이스 함수도 나왔으니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올드 텍스트라고 있는데 올드 텍스트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왼쪽에 보시면 fx라고 해서 함수 삽입이 있습니다.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replace 함수의 인자 값들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설명이 초보일때는 굉장히 읽어도 이해도 안되고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도움말이라고 뜹니다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리플레이스의 실제 사용법을 예제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제 리플레이스에 A2셀을 클릭했습니다 그럼 A2셀이면 A, B, C, D, E, F, G 해가지고 쭉 있죠 여기에서 6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번째 문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5라고 적었죠 다섯 개의 문자를 바꿔주는 겁니다 뭘로 바꾸냐면 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F가 여섯 번째죠. 그래서 F 자리가 별이 됩니다. 그 다음 F부터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J까지. F부터 J까지가 별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A3셀에 2009라는 값이 들어있죠. A3셀에 세 번째 자리에서 시작할 건데, 하나, 둘, 세 번째면, 공이죠.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할 건데, 두 글자, 공, 구가 되겠죠. 그거를 10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2009를 2010으로 바꾸겠죠. 그 다음, A4셀에, 123456이 있는데, 첫 번째 글자부터 세 번째 글자까지를 골뱅이로 바꿔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골뱅이가 되니까, 올뱅이 456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플레이스 사용법을 이제 조금 알게 됐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올드 텍스트는 글자가 들어있는 셀의 주소나 원본 글이 되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 스타트넘을 찍어줍니다. 스타트넘은 바꾸기 시작할 글의 위치를 나타내죠. 첫번째 보니까 네이버에서 다섯 글자죠그 다음 05곱글자고 여덟번째 글자 .kr 부터 고칠 거죠 그래서 8 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넘차스는 바꾸려는 글자의 개수입니다 .kr 이니까 세글자죠3 적어주시고 new 텍스트는 대체할 새 텍스트죠 저희는 골뱅이 30.kr 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네이버05.kr 이 네이버05 골뱅이 30.kr 이 됐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바뀐 것 같지만 밑으로 내려보면 잘못됩니다 왜 그러냐면 글자 수가 동일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보시면 gu951인데, gu051.k 해가지고 골뱅이30.kr이 됩니다. 그래서 replace의 단점은 글자 수를 저희가 직접 적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는, su, 더블 클릭해주시고, 똑같이 fx를 눌러서 사용법을 보고, 조금 배운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fx 도움말을 클릭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A 2 셀이 원본 값이 들어있는 셀의 주소죠 판매데이터라는 값이 있는데 판매라고 적으면 판매라는 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판매데이터를 비용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A3셀이 원래 바꾸고 싶은 문자 원본이 있는 곳이죠 2008년 1사분기인데 1이라는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 있죠 2라고 적으면 1이라는 값을 2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2008년 2사분기가 되겠죠 그리고 1이라고 적으면 이 원본 문장에서 처음으로 나온 1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A4셀은 2011년 1사분기죠. 똑같이 1이라는 값을 2로 바꿀 건데 두 번째 나오는 1을 바꾸겠다고 라 했으니까 2010 얘는 안 바꾸고 두 번째 나오는 얘가 2로 바뀝니다. 그래서 2012년 1.4분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네이버 05.kr을 해주시면 되겠죠. 올더 텍스트는 바꿀 글자인데 저희는 .kr을 바꾸고 싶죠. 그래서 .kr을 적어줍니다. 원래는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fx를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 안적어도 다른 셀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씌워줍니다. 그 다음 new 텍스트는 골뱅이 상공.kr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그 다음 instance num은 생략하면 자동으로 첫번째 나오는 .kr을 30.kr 로 바꾸겠다가 됩니다 뭐 명시적으로 1이라고 적어 줘도 되지만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kr 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생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끄시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죠 평균 판매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이니까 AV AVERAGE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1,2,3월에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밑으로 끌어 주시면 되죠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소수점 하나를 적어주고 뒤에 개라는 글자를 적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저희가 이거에 셀 서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음 여기 값을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50을 0으로 하나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럭을 씌우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이 오겠습니다 지표준은 소수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로 소수점 자릿수를 따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준 뒤에 점 지표준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적어도 소수점 자릿수가 하나도 변동이 없죠. 그래서 지표준은 소수점 자릿수를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숫자를 표현할 때 지표준 0샵 요렇게세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저희가 0으로 하겠습니다 0.0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0을 적는 숫자만큼 숫자가 따라옵니다 소수점 앞에 있는 거는 0 하나만 있어도 모든 숫자를 다 적어줍니다 하지만 소수점 뒤에는 0을 적는 숫자만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0.0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개라고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요렇게 값이 나옵니다. 0이어도 0이 표시가 되는거죠. 근데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와서 0 대신에 샵을 적어주시면 샵은 필요없는 0은 표시를 안하는게 샵입니다. 그래서 샵.샵 개 라고 해주시면 확인 누르시면 0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그냥 점 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샵점샵개 라고 하시면 안되고 꼭 0.0개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되돌리기 해서 원본을 살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풀때셀 서식이면 0.0개를 적으면 되는데 함수 텍스트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버리지 앞에 "t-e" 텍스트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value는 값은 이미 에버리지로 구했습니다. 콤마 이제 포맷 텍스트를 적어야 되는데, 포맷 텍스트가 글자죠. 그래서 형식 글자 셀 서식에 적는 글자를 적어라 라는 뜻입니다. 셀서식에 적는 글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0.0개라고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닫고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엔터치시면 0.0개가 된 겁니다. 쭉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셀서식 적용한 거랑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를 0.0개를 적는 걸 알기만 하시면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학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학점을 볼때 점수를 가지고 학점을 구하죠 그래서 점수표를 보니까 학점표를 보니까 점수가 옆으로 갑니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 가면 VLOOKUP 을 쓰고 옆으로 가면 HLOOKUP 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는 h 룩업을 더블클릭해서 쓰시면 됩니다 룩업 밸류는 찾는 값이죠 그래서 점수 가지고 찾으니까 점수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i자로 점수가 클릭이 안되죠 이럴때는 위나 아래 왼쪽 셀 중에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합니다 저는 위의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i15셀이 됐죠 이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시면 아까 i자 모양으로 선택이 안됐던 i16셀이 선택이 됩니다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는 표의 범위죠 이렇게 범위를 씌워도 상관없지만 저는 싫어한다 그랬죠 여기를 쓸데없이 검사할 때 매번 검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근데 자동 채우기 핸들로 한 칸씩 내릴 때마다 초록색 범위도 한 칸씩 내려가니까 키보드 F4를 클릭해서 달라로 초록색을 고정해 주겠습니다. 콤마 로 e 인덱스 m 은행 번호입니다. 1이라고 적으면 여기 점수를 리턴받고 2라고 적으면 여기 학점을 리턴받습니다. 저희는 학점을 받을 거니까 2라고 적어야겠죠. 콤마 유사일치는 저희들 점수가 51점이라도 학점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게 유사일치죠 정확히 일치는 51점이 점수란에 없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일치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겠습니다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카운트 가지고 하시면 되죠 는 D 카운트 더블클릭 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필드명 성명학과 영어 수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콤마 필드는 학생 수를 구할 필드명입니다 이 필드명은 숫자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성명을 찍으면 숫자가 없죠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학과를 찍어도 숫자가 없죠. 구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찍으면 숫자니까 구할 수 있죠. 수학을 찍어도 숫자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어를 찍어서 구해보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수학이 90 미만인 거죠. 가로 닫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럼 학생 수가 6명이 구해지죠. 이제 필드명을 수학으로 찍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양쪽에 숫자가 다 있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있는 셀에 필드명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자가 들어있는 필드명을 찍으면 엔터 치시면 여기에는 숫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의 뜻이 뭐였죠? 카운트 함수의 뜻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게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드명은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명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엔터 그 다음 영어의 최대 점수입니다 는 최대 점수니까 맥스 하셔야 되죠 d m dmax 더블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전체 범위 씌우시고 콤마 필드는 최대 점수를 구할 필드명인데 영어라고 이름이 되있죠 뭐 숫자값이라고 수학 찍어버리면 수학의 최대 점수가 됩니다. 아까는 학생수가 영어 학생수 수학 학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 수학 아무거나 찍어도 됐던 겁니다. 이제는 영어 최대 점수니까 반드시 영어를 찍으시고 콤마 조건은 수학이 90 미만인 학생 가로 닫으시고 엔터 최소 점수는 민을 쓰면 되죠 는 dm d m d 을 더블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콤마 영어의 최소 점수니까 영어를 클릭하시고 콤마 조건은 수학이 90점 미만인 거 바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분석 작업 1 시트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만들어보라고 했죠? 일단 부분합이 나오면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범위 씌우시고 데이터 탭 정렬 지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지기를 클릭하시고 오름차순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에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지기를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을 지기를 선택해 줍니다 연봉과 성과급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고 체크는 없애시고 연봉, 성과급 해주시고 개수는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값 대치는 체크 돼 있어도 되고 체크 안돼 있어도 됩니다 확인.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부분합을 누릅니다. 지급액에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봉과 성과급 체크는 없애시고 지급액에 최대값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표 전체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탭을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시트는 분석 작업 이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새 워크 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분석 작업 이 시트 앞에 시트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성명은 행 레이블, 성명을 행 레이블로 끌어주시고 전공 학과는 열 레이블로 끌어주겠습니다. 값은 평점의 합계니까 평점을 시그마 값에 놓으시고 합계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 값을 보시면 빈셀들이 있는데 빈셀은 샵 기호로 표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옵션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하겠습니다. 빈셀 표시에 샵을 적어주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피벗 스타일 보통 15 서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죠. 확인 누르시고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의 자세히를 클릭하겠습니다. 보통에서 15를 찾아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분석작업 3의 시나리오를 풀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셀 이름 정의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C16셀은 상력은 비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시고 G16셀은 공제계 비율로 하겠습니다. 공제계 비율을 클릭해서 Ctrl-C G16셀을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Ctrl-V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G16셀이 공제계 비율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시 G4셀을 이지영 부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지영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C G4셀을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 클릭 컨트롤 V 부장만 적어주겠습니다 부장만 적어주시고 엔터 그 다음 오지명 부장도 오지명을 클릭해서 컨트롤 C G6셀을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 클릭 컨트롤 v 부장을 적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g4 셀이 이지영 부장 g6 셀이 오지명 부장으로 정의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절대 오타가 있으면 안됩니다 오타가 나면 0점 처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자를 한칸 띄우셔도 0점 처리됩니다 공백도 문자이 때문에 0 0처처리됩다다래서서백 없이 정확확하적적주주야야됩다시시리오오의의시리오이이은은여금금제제계 비율 이나죠 데이터,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르시고 지금 셀 포인터가 실수령액 0지명 부장에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고 이름을 적으시면 변경셀이 오지명부장이 들어있는 G6셀이 변경셀이 됩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변경셀을 미리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여기를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상력은 비율, 공제계 비율을 바꾸니까 취소를 누르시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상력은 비율, 컨트롤, 공제계 비율을 두개 선택해 주시고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르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변경셀이 미리 입력이 됩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상여금 슬래시 공제계 인상 비율이라고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상여금 비율은 70%니까 0.7 적어주시고 공제계 비율은 11%니까 0.1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시나리오 2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상여금 공제계 비율 인상으로 적겠습니다. 여기서도 오타 하나만 있어도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정확하게 적으라고 해 놓고 제가 틀렸네요. 인상은 미리 만들었네요. 그러면 추가 인하를 적겠습니다. 확인 똑같이 0.7 0.11 을 해주시면 되죠. 확인. 그 다음에 인상은 고쳐야 되죠. 편집을 누르시고 확인 0.7을 90%니까 0.9 13%니까 0.13으로 바꾸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고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요약을 누릅니다 클릭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3시트 바로 뒤에 위치시킬 것이라고 했죠 시나리오 요약을 체크해 주시고 결과셀은 이지영 부장의 실수령액, 오지명 부장의 실수령액의 변동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지영 부장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오지명 부장을 클릭해주겠습니다. 그래서 G4, G6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3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 나오기 때문에 시나리오 요약을 드래그해서 까만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얘가 분석작업 3 뒤에 오도록 하시고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3이 앞으로 가고 시나리오 요약이 뒤로 옵니다 매크로 작업을 풀어보겠습니다 표의 바깥쪽을 클릭하고 푼다고 했죠 개발도구 찍어주시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대여일수죠 확인을 누르시고 대여일수의 첫번째 칸을 클릭하시고 는 a y 라고 적어주시고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인데 반납일 클릭해주시고 빼기 대여일 클릭해주시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반납일과 대여일이 하루차이기 때문에 대여일수는 하루가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값들을 보면 4일날 반납해야 되는데 2일날 빌렸으니까 2일 차이 나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이제 개발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 C11부터 C12니까, Alt 키 누르시고, 교차점에서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Alt를 나중에 놓습니다. 그 다음, 대여 일수를 찍어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마우스 모양이 I 자가 될 때, 흰색 화살표면 안됩니다. 글자에 약간 겹치게 해주시면 마우스 모양이 I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딜리트를 눌러서 글자를 지우신 다음 대여일수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A3부터 J3까지 색깔을 지정해줘야 되죠. 빈셀을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위에 보시면 기록중지를 안 눌렀죠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함수를 구해서 자동채우기 하고 난 다음에 기록중지를 안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막상 해보니까 기록중지 안 눌렀는지 모르셨죠 저만 모른거 아니죠 이제 기록중지 누르시고 이제 만들었던 거는 의미가 없어졌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값들은 지우시고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빈공간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대여일수 확인 누르시고 이미 있습니다. 바꾸겠습니까 할때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여일수를 클릭하시고 는 D, A 대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반납일 클릭 빼기 대여일 클릭 가로 닫으시고 엔터 그 다음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눌러야 됩니다. 그 다음 삽입 누르시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 알트키 누르시고 C11에서 C12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알트키를 나중에 놓습니다. 대여일수 클릭해주시고 확인. 이제 대여일수를 지우시고 아무데나 찍어놓고 클릭하시면 여기에 값이 적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름을 안 바꿨죠 대여일수라고 단추를 만들자말자 갖다 대면 I자가 나와서 글자가 편집이 되는데 이미 실행하고 나서는 I자 모양으로 마우스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릅니다 글자를 지우시고 대여일수 적으시면 됩니다 빈 공간 클릭 똑같이 표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A3부터 J3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강입니다 홈탭을 누르고 글꼴 색을 표준색 빨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입니다 채우기색 하살표를 누르시고 표준색의 노랑을 클릭하겠습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개발도구로 와서 기록중지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삽입 도형 별및 현수막에서 위쪽 리본을 선택해 줍니다 Alt키 누르시고 E11에서 F12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Alt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를 적으실 때는 그냥 바로 서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테두리가 점선이죠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실선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홈탭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라고 했으니까 세로의 가운데, 가로의 가운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끝난 겁니다. 빈 공간 클릭. 차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름별로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학과가 정보 처리가에 한해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처리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름별로 라고 했으니까 이름의 범위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정보처리학과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이죠 중간 기말 과제 출석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씩 아래로 드래그 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옆으로 쭉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옆으로 쭉 다시 옆으로 쭉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을 누르시고 세로 막대형을 누르신 다음에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동일 시트에 A16부터 범위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A16 근처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위아래 조절점으로 16선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왼쪽에 맞추시고 Alt를 누르고 있습니다 G의 끝쪽에 맞춰주시고 35에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Alt키를 떼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법내라고 하는데 법내에출석과제 기말 중간이 와야 되죠. 그리고 X축에 이름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야 될 때는 위에 보시면 행렬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상단에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차트 위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다시 축 제목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축 제목 이름을 적어 주겠습니다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15를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 차트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클릭하시고 차트 스타일 15를 클릭해주겠습니다. 축 눈금의 주 단위를 20으로 주라고 했죠. 숫자를 더블 클릭하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 주 단위를 고정으로 바꾸시고 10을 20으로 고치겠습니다.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3pt 니까 차트 영역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축서식에서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여기에서 테두리 스타일 너비는 3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닫기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저장해 주시고 닫기 해 주겠습니다. 채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 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셀병합 글꼴 소식에서 글꼴 소식을 제가 틀렸네요. 굴림체 굴림체 16,16 16. 굵게 굵게 밑줄 없음 밑줄 없음 치소선 없음 치소선 없음 글꼴 색은 검정 글꼴 색은 검정 자 도저히 모르겠을 때는 정답 파일하고 같이 한번 열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굴림체 적을 때한 칸을 띄웠네요 지우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분석작업 3에 틀린 값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틀렸는데 상여금 슬래시 공제계 비율 인상이 정답 상여금 슬래시 공제계 비율 인하와 다르다고 했네요. 정답 파일과 비교해 보니까 제가 공제계 비율 인상을 오타로 먼저 썼었죠. 그래서 인하가 먼저 와야 되는데 인상이 먼저 와서 틀렸습니다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는 시나리오 요약을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서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우시고 분석 작업 3시트에서 다시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르시면 값이 나옵니다 인상은 삭제로 지워주시고 그럼 인나가맨 위자리로 왔죠. 이 상태에서 추가 시나리오 이름을 적어주시고 변경셀은 C16셀과 G16셀이 맞죠. 확인 08을 09 1 2를 1 3 만들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인하가 위에 있고 인상이 밑에 있게 됐죠. 이제는 요약 G4셀과 G6셀이 맞죠. 확인 시나리오 요약을 분석작업 3 d 로 드래그 해주시고 저장하시고 채점해주시면 이젠, 이젠 기본작업에 자료입력 5점 빼고는 전부 다 맞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이랑 계산하에 자연스럽게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도 채점 프로그램으로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틀렸으면 정답 파일을 같이 열어보시면서 정답으로 값을 바꿔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